자 테린이 오늘도 조지고 오겠습니다 깊은 기대를 안고 오늘도 화이팅 이럴줄 알고 아이템도 다 신상으로 준비했지 후. 내 포인트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잘 치는 것 같아 좋았어 거의 왜 이렇게 중간에 안 맞는 거야 아 이건 뭐야? 세게 치지 말라고 했어요 어? 거긴 왔는데? 한데... 하..X 됐다 아.. 나... 쎄게 치고 싶은데 왜세게 치지 말라는 거야, 도대체. 휴, 테니스 쉽지 않네. 늘 그랬듯 오늘도 조져지는 건 나였다. 내일도 화이팅.